어! 체리! 병원가자! 어너 눈이 아프지? 오. 오, 어떡하죠? 어제부터 약간 체리 눈에 눈물이 차요. 눈이 아픈건가? 다 눈이 다쳤나? 감기 걸려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대요. 근데. 콧물 났나? 콧물이 안 나고, 귀도 안 뜨, 어, 약간 뜨겁다. 어, 네? 체리, 아, 눈 봐요. 아이, 눈물샘이 고였어. 언니 마음이 아프다. 내일 병원 갈까, 체리? 체리, 내일 병원 갈까? 망고도 갈래? 말해 열어. 아 그래? 일요일에 한다고 일요일에도 열걸? 그 언제 쉬어? 그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댐들이 많아서 번갈아 가면서 쉬는 거 같아. 어 눈물 찐득해. 차리야 병원 가자. 다음 아, 주. 더... 근데 어제. 어, 체리. 병원 가자. 어, 너 눈이 아프지? 어, 약간 귀도 뜨거운 게 감기 걸린 것 같아. 체리 감기 걸린 것 같아. 응? 병원에 가야겠어, 체리. 가자, 우리. 체리. <웃음> 바로 옆에 있네. 어 병원 가는 거 알고 그냥 여기 온 거야? 아이고, 병원 가는 거안 합니다. 쟤네 혼자 병원 갈 거야? 자 여기 들어가자. 제리 지금 방으로 들어갔어요. 엄마 아빠 방으로. 어우 병원 가는 거 아나 보다. 어? 제리야제리 병원 가는 거 아나 보다. 어떡해. 이야. 병원 가는 거 알고서 자꾸 도망갔다니어신 심장이 두근두근. 아휴. 어째또지 혼자 가는 걸 알고. 응. 어. 갔다 와야 돼 빨리. 이런거죠 응. 얼른 갔다오자 체리랑 모지랑닮아서 체리를 데고온지고모질고모질지대리고 괜찮아. 조금만 울어. 뭐가 아플 것 같아. 음. 그래, 이렇게 열어놔 줄게. 이렇게 손, 손 마주 잡고. 어, 체리. 귀여워, 근데. 만져주니까 가만히 있어요. 이제 안 울어요. 잘안 울어요. 체리, 괜찮나? 아이고, 아이고. 먹는 거야, 카메라? <웃음> 아시는데 음... <웃음> 음, 그러면은 어, 애들이 안먹을거 조금씩... 아, 진료 다 보고 왔어요 어, 병원에서 뭐래 그 일단은 그 애들이랑 장난치고 놀아가지고 눈 살짝 긁혀서 음. 눈물이 나는 이 경우도 있고 뭐 특별히 아픈 건 아니래? 네 아프진 않대요 열을 살짝 나잖아 아, 열 재봤는데 37.7도 났어요 정, 정상이래 정상 어 그리고 그 밥이 바뀌어서 어. 그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모래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린 모래 그냥 그대로 잖아요 어. 그래서 아마 사료 때문이지 않을까. 사료 바꿔갖고 사료의 그 성분 때문에 그렇구나. 네, 그런 거 같기도 해요. 딱 이네 그 순이 거새거 거, 다른 종류 하나 바꾼 거. 네. 며칠 전에 바꾼 딱 그날부터네 따지고 보면. 그러게요. 그거 여름 날부터 그랬잖아요. 그래. 음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대요. 뭐 이렇게 예민해. 아. 아픈 게 아니라. 그래서 그냥 우선 사료도 그냥 줘도 상관이 없나 그럼? 일단은 순위 사료 빼고 한번 줘봐요. 그래 왜냐하면 증상이 나아지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. 그래. 그리고 내일 모레 어차피 우리 또 예방 접종 오니까. 어 예방 접종 마지막. 놔야 응. 되네. 응. 이거 안약도 받아왔어요. 음, 사람처럼 안약 넣주면 되는 건가? 네. 또 안아프니까 다행이네 감기인줄 알았더니 아니어서 다행이고 약간 사료 알러지인거 같아서 아이고 찰리 걱정했어 의자가, 의사가 열두명 과 의사가 열두명이야 열두명 완전 대형 동물병원 아니에요? 종합병원이지 만 그래요. 수술도 계속하니까 차리 왔어요.